특별연주와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가 나와 말씀을 전했습니다. 이어 어두운 밤을 환히 밝혀주는 성탄트리 점등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. 한편 이번에 점등된 성탄트리는 내년 2월까지 사랑과 희망의 불빛을 밝히게 됩니다.